쿵쿵따리 쿵쿵따+ 쿵쿵따리 쿵쿵따 자동차 쿵쿵따 차+ 차장님 쿵쿵따 임창정 쿵쿵따 정동원 쿵쿵따 원장님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. 쿵쿵따리 쿵쿵따 n 방관 쿵쿵따 관세청 쿵쿵쿵 청포동 n 쿵쿵쿵따 n t 쿵쿵 u n t a 이제 소년의 모습이 나 a 거 같아 소년 Kunta, Kunta, Kunta, k 이 n t a 이 u n t 이 k 어 n t a k u 건배, 건배. 음 맛있다 음. 음. 떡볶이 다음 스케줄은 어떤 스케줄이죠? 영웅이랑 영웅이 형 있어요? 저기? 영웅이랑 찬원이랑 형편이랑 음 지금 같이 먹자 네 이제 요 그리 먼저 가셔야 되니까 응 음. 음. 여러분 저도 음료점 좀 시켜줘야 하는데 가야 돼가지고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경하러 갈 거예요. 순대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? 튀김은? 튀김도. 오케이. 맛있다. 저요 음, 음, 김치 아, 아, 아, 여기서, 아, 많이 드세요 선생님.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김치볶음밥. 김치볶음밥 <목소리> 보세요. 와. <우와. 우와. 목소리> 차돌, 차돌 떡볶이인가 봐. 와. <목소리> 와, 이거. 와, 예술이다, 이거. 김치볶음밥. 와. 이거 안 먹었잖아. 한입 먹었어요. 밥만 먹었는데도. 있어요 그때마다. <목소리> <일> <목소리> 이거 먹어봐. 와 진짜 맛있어 차돌 떡볶이 야 대박이다 이거 떡볶이 같이 차돌이랑 떡볶이랑 와 어때? 진짜 맛있지? 음 밑에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젓가락을 밑으로 아 진짜 아니 못한단 말이야 꼭 이렇게만 잡아야 돼. 음. 이렇게, 이렇게 잡으면 돼, 종호. 어. 음. 어, 나도 못 잡네. 한 입만 먹어도 돼. 음. 제가 먹어봤던 김치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진짜로? 음, 맛있다. 이도 간다. 지금요? 응. 음. 나 어, 얼른 가야 돼. 안배. 아, 어머니 천천히 먹고 가. 다 먹어야 돼.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혼자 1인칭 방송하겠습니다 네, 우리 연습 때봐 동훈아 네. 안녕 이것도 같이 어? 갑니다 네,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동훈아 한 전화할게 네, 네. 안녕하세요 네잘 먹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자 일하러 갑시다